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요 이거 된장과 고고추장을 합쳐갖고 쌈장을 만들거예요 마트에 가서 쌈장 사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먹으려고요 거의 뭐 1대1로 넣으면 돼 고추장 반 된장 반뭐 고추장 좀덜 넣고, 넣고 싶으면 좀덜 넣어도 되고 이거 정확한 비율이 안 맞아도 되니까 된장 먼저 이거 그 만들어 놓은 된장이에요 자주 하, 만들기 귀찮으니까 좀 하,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참 먹을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 매실를 넣고 이렇게 매실를 먹어주면 좋잖아요 매실 조금 더 넣고 마늘 마늘도 넣고 이거 저기 천년 조미료 메르치랑 여러 가지 갈아 놓은 거 여기다 좀 넣으면요 맛이 좋아요 빼도 넣고 참기름 참기름을 좀 많이 넣어줄게요 고추하고 파만 들어가면 돼요 고추는 얼큰하게 드시면 많이 넣어도 되고 매운 거 싫으면 조금만 넣어도 되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면 돼요 잘게 다져야 돼 이렇게 해갖고 상추 쌈 먹어도 좋고 고기 먹을 때쌈 먹어도 좋고 고추가 들어가서 얼큰하니 이거 좀 달게 다져진 게 좋아 찍어 먹을 때파 음. 이정도 만들자 비비면 끝이 음. <웃음> 다 끝났습니다 음. 맛있는 쌈장이 완성했습니다 이게 담아놓고요 이제 삼, 상추 쌈 먹을 때 삼겹살 먹을 때 꺼내서 이게 먹으면 좋아요 맛있어요 일단 매실을 좀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되고 매실 여기는더 넣으면 좀 된장이 좀질것 같으니까 그만 넣을래요 맛있어 됐어 완성! 맛있다 이렇게요 그 쌈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고추가 들어가가지고 얼큰하니요 어 모든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상추 쌈 해먹거나 삼겹살 먹을 그나 이럴 때 먹으면 좋아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먹을 거 이거는 우선 먹을 거 적은 거는